법률적인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브로커 사무장이 없습니다. 사건 브로커 사무장이란? 법률적으로 곤병에 처한 의뢰인을 무료상담이라는 미끼로 유인하여 사건을 수임토록 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지불한 선임료 중 많게는 절반을 자기 몫으로 챙기는 사람을 사건 브로커라고 합니다. 또한 사건 브로커들은 가능성 없는 사건도 마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양 의뢰인의 희망을 역이용하는 등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칫, 이들의 말에 속아 사건을 진행하여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아 악대한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이메일로 상담 예약을 접수하며 무리한 선임보다도 우선 원하는 방향과 그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변호사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사법연소원 출신의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창사 10년 이상의 경력과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아울러 해외사건 비자 업무를 비롯 공격과 방어를 넘어 채권 초심 재산조사 등의 부대 업무로 소송의 시작과 사후 초심 전략까지 완벽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간에 사무장을 두어 변호사와 직접 소통을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건 진행의 가장 필수 요소는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에 있습니다. 지금 영상의 대표 변호사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